<웃음> <웃음> <웃음> 이게뭐한맛이야 <웃음> <웃음> 영둥이가 미도님한테나 싶고 인사하면 있는 거 많이 다니면서 친해져 <웃음> 아이말해 <웃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아, 들어갈까요? <웃음> 네, 그래요? 네 좋아요 아니, 아니 여기 회사도 여기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압구정에 다 모였잖아요. 반장님이 다 계획하신 게 있어서 저희 여기로 부르신 거 아니가요? 진짜로? 진짜로?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존하는 다른 스튜디오에 모였죠. 이는 네. 스튜디오가 아니고 바로 압구정에 있는 파티룸입니다. 아니 근데 어, 여기 뭐야? 뭐야 뭐야? 맞아요. 파티룸 이름이 뭐야? 무슨 아, 소리야? 아아 아, 아. <웃음> 뭐야? 파티룸 이름이 <웃음> 뭐, 뭐라고요? 여자분이야. <웃음> 네. 네, 네. <웃음> 저희가 여기 왜 모였죠? <웃음> 오. <우와> <웃음> 지나친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 귀에 하신가요? 귀에 너무 소리를 들으시네요 아. <웃음> 아무튼 여기가 저희가 여기 메모했죠 외모, 그걸 몰라? <웃음> 네씨발 <시발? 웃음> 그냥 욕을 <웃음> 하고 싶으시던거 아니야? <웃음> 저희가 오늘 각자 미션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맞아요 저희... 친구들 데려오기 맞습니다 궁성인 친구들은 한 명씩 데리고 오라는 그 김용동 반장님의 숙제를 저희가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파티룸에 모이는 김에 연말에 이제 각자 친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아야 아니 근데 연말에 친구들을 소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핑크빛 곧 있으면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하기를 원해가지고 이런 걸 주최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또 연말하면 술도 빠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각자 동성을 데려오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재미난 콘텐츠들을 기대해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제 파트너 누군지 알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왜요? 왜요? 그래, 진짜 그래봤자 남자잖아요. <웃음> 네. 어? 설마 이성애자가 네. 아닌 건가요? 어? 본인 남자친구? 그럼 최근에 연인 생겼다는 게그래 어? 그래서 놀란다. 아 그래서 얼굴에 뼈러지 나온 거야? 왜? 저는 요즘 같이 자주 보는 친구를 들었어요. 상현이요? 상현이? 아니 영혼이기 때문에. 정신화... 상현... 아니 나보다 <웃음> 얘가 먼저 얘기해도 나만 병신이야. 왜 나만 병신이야? <웃음> <왜 남한경신이야? 웃음> <왜 남한경신이야? 웃음> 미도는 누구? 저는 엄청 눈 같은 사람. 대벌레. 눈? <웃음> 눈이요? 네. 약간 더럽히고 <웃음> 싶은 사람. 아이? 취재는요 <웃음> <웃음> 저는 대벌레를 한 대벌레요? 네. 대벌레 그 나무같이 생긴니 벌레요? 네. 왜 대벌레예요 왜 대벌레.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제 친구한테 물어보시죠. 아 오케이. 네. 궁금해 <웃음> 너는 뭐그너 같은 친구 될것 같아? 아니 저는 진짜 엄청난 분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요?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요. 평은 어떤 분이 될것같습 저는 이 시대 최고의 주당 중에 주당. 아! 저희 또 약간 술잘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약간 이런 이런 모임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정문 얼굴에 네. 뾰루지를 만든 남자. 진짜 요즘에 정말 자주 보고 있어요. 오. 네. 그럼 이제 실실 뭐 오늘 또 주인공 분들 또뭐 한번 모셔보도록 하자요. 뻗다가 앉으면 게스트들이 한 분씩 들어오는 걸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 게스트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와!!!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어. 벌써 유진이나 친구 같은데? 아, 들어오는데 다 보고 싶왜 어, 아, 뭐. 이렇게 들어요 아, 아니 요 아, <웃음> 지금 저희는 누가 누가 누구의 친구인지는 모르는 상황인거죠? 맞아요. 맞아. 음. 아 근데 그렇죠. 저할 말이 있어요. 어? 해도 되나요? 네, 네. <웃음> 제 친구가요. 분명히 잠옷을 입고라고 해가지고 자, 잠옷을 입고 오셨어요? 어, 잠옷. 저도 잠옷 입고 왔는데 아, 잘 됐다 아, 이렇게 전화했는데 네. 네. 아, 네. 네. 네. 네. 제대로 전달받으신 것 같아요 이 아, 선글라스까지 잡아 아, 예, 잡다가 아. 눈이 많이 부셔가지고 아, 아, 아, 제대로 아, 입고 아, 왔네 네. 네. 벌써 기대하는 거 아, 네. 어떤 분들인지 네. 너무 어떤... 궁금한데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이제 저희가 누구 친구일 것 같은지 맞춰보고 하고, 아, 아, 하고 자기소개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저도 완전 아, 완전 완전 초미니. 아 저는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 진짜요? 아 댓글에 다셨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요? 아유튜버세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유튜브. 이인 아, 그룹이요 이인 그룹이요? 그룹? 네. 정답 주주 친구. 주주 친구일 것 같아요. 뭔가 그 이제 대나무 얘길 기 했었는데. 개벌리, 개벌리. 아. 아, 대나무. 개벌레개벌레 <웃음> 대나무. 지금 그냥 개인적으로 대나무라고 생각하는 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 아 그럼 치수 할게요. <웃음> 대나무로 착했겠어. 아. 주주 친구분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웃음> 습니다 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초미녀 대벌레로 활동하고 있는데 뭔 대벌레야? 초미녀 대벌레라는데요? 유튜브 이름이 그건가? 아니요. 유튜브는 룸메이트 11cm이고 그중에 대벌레를 맡고 있어요. 그럼 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대학교 친구예요. 대학교? 대학교 친구인데 첫 만남이 저희 학교 앞에 본문식당 촬영을 왔는데 저희 둘이 거기 평가단으로 갔어요. 안 친한 곳에서? 네, 그때 처음 봤어요. 진짜 대학교 때 만났을 때그 주연이의 모습은 어땠는데요 똑같아요. 어. 아, 근데 좀더 멋있었어요, 약간. 아, 지금 와, 지금은 좀 귀여워요. 지금은 귀여운 느낌이 됐는데 <웃음> 아니, 지구... 아, 아, 왜 이렇게 모아 마시죠? 맛있... 어? 멋진 든든한 언니 느낌인데 지금 약간 귀엽고 상큼한 언니 음. 느낌 아, 아 동생이시구나? 아, 네. 이제 스무 살이신 거고. 아, 맞아요. 너무 길었는데, 세월이? 아, 질문을 아, 던지고 아, 대답하는 게 있어요. 세월이? 그 사이에는 두 사람 동목해. 아, 근데 궁금한 게댓글왜 달았어요? 사심이에요? 아, 리플 들어오기 전에 달아주셨고. 와! 맞아요. 맞아. 그 사심이에요? 아니요, 그, 그러고 나서 그댓글안 <웃음> 달았어요, 그게. 근데 여기저기 아. 많이 보이시는데 이거 왜좀 버리세요? 잠깐만요,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금 내 핸드폰을... 댓글 좀 달게요. 아. 이거 이거 맞죠?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그거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웃음> 누가 누가 봐도 맞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잘못 보고. 보면... 아, 달지 마세요. 제가 아... <웃음> 아, 아, 오늘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대벌레라고 부르면, 될까요? 대벌레라고 부르면 될까요? <웃음> 아, 근데 이게 뭘 그러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님의 친구이신 대벌레 님. 그게 자. 저희들 그 옆에 계신 분? <웃음> 음. 아,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되죠, 먼저. 네. 정원이 어제친구요딱 봐도 정호영 씨군. 네. 어 약간 어.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아, 아. 약간 꾸느 음. 어. 아. 한 대학생 룩이백약정영 되지 않아? 이도 비슷할 것 같아. 네네. 저 사실 어. 직업이 궁금해요. 아, 전, 치과의사? 어 비슷해요. 어 비슷해요? 치과의사비슷 맞아 맞아 아 영등이 친구신것 같아요. 어요왜냐 영등이 말고좀차가 약간 친한 친구들. 영둥이 안집행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냥 네, 네. 생기 불러 별로 안안될 수도 있어요. <웃음> 네, 내 셈이 이제. 그럼 누나에서도 말 차갑지 않으세 그럼 이제 공개해볼까요? 네. 저는 영둥이 친구고요. 아 <웃음> 아 영둥이시구나. 미도님도 한 번만 뵌적 있어요. 홍대에서 영둥이랑 밤새 술 먹고 있었는데 영둥이가 미도님한테 가서 90도 인사 없는 거. 내가 테이블에서 이렇게 아싸리 춤추고 있저 머리에서 미도나가 이거 뭐하는 거같은 <웃음> 갑자기 술확 깨고! 아러니까아야그 내가 진짜 이러 술이 이제 술이 확 깼지 <웃음> 지금은 영둥이가 술을 많이 안 마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둥이가 완전 술꾼 시절이었거든요 아아아 나이가 나, 어떻게 되세요? 저 26이고 그냥 <웃음> 회성원입니다 성함은 그러면 정용환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일주일 중에 술 약속이 여덟 번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덟 번을 담당하시더라고요 아오오다 분은 넘어갈게요 좋아요 <웃음> 저는 사실 이 분이 영둥이 친던줄알았어저 샤워 방금 하고 오신 거 같은데? 아 약간 머리가 음. 젖은데? 젖은, 아, 젖은, 아 젖은. 자다가 나와가지고 아. 약간 개그 욕심이 있으셔요? 개 네. 개그... 음. 이미 있네요 개그 욕심이 <웃음> 있다는 건전양정원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정훈이가 개그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음. 그걸 충족시키고 보고 갈수 있는 친구이지 않나? 아. 아 저는 제 친구를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 동룡 슈퍼에서 처음 만났어요 오아무도 음. 음. 그때부터 우리 이길리씨 밝히는 아. <웃음> 시간인가요? 네정훈이 아, <웃음> 친구입니다 네. 아. 이찬이고요. 네. 유튜브 못난 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훈이랑 헌팅 많이 다니면서 친해졌고아 이거 말하는거 아, 괜찮아요 이 뭐. 아. <웃음> 찬이 형이랑은 오키예프시라고 네, 축구, 축구 모에서 아. 친해졌고 출전에서도 많이 했었고 너무 재밌어요. 헌팅은 정원이랑안 하고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아 오늘도 뭐. 아, 네. <웃음>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아, <웃음> 아, <웃음> 오늘 많이 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우와, 한번 열심히 <웃음> 해보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웃음> 이제 많이 추려졌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미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어? 왜죠? 왜죠? 왜냐 멤버 인생에 출연하신 분이시 때문에 음. 아... 원래는 미도 친구이신데 응. 너가 데려온 걸 수도 있잖아. 그거도 맞아요. 그냥 한번 뽑은 거예요. 망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웃음> 음... 근데 이게 리플 팬들이라면 당연히 알고같가고한 번씩 한 번. 성함이랑 나이 소개 저는 뷰티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에이슬이라고 하고요. 아 나이는 만 26세입니다. 아 그럼 미도가 이제 잠옷 입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 잠옷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였으면 거짓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그러면 안에 잠옷 안 입으신 거예요? 아 입고 잠나니까 <웃음> 이거 입고 주무실 거요 다음에 내보내겠어. 아, 힌트 아, 택. 자, 다음 분. 제 친구요? 다 추려줬잖아요. 아니, 내 친구라고. 아내 친구예요. 주황색깔. 아, 그 친구? 저 <웃음> 어, <진짜>? <웃음> 여자분이시라고? <웃음> <웃음> 저 대통령은 아니고, 군통령을 하고 있는 고대장이라고 합니다. 오 <웃음> 어, 엄마, 나 제이 때 해야 될것 같아. <웃음> 개그 욕심! 여보세요. 역시 다 그럼 이제 유진이랑 이제 같이 무대하시면서 뭐 그럼좀 특별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중부대를 갔는데 언니가 갑자기 딱 랩을 하더니 찾아다 가서 바로 이렇게, <끝>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으한테와 내가 거기 뒤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진 어 뭐야! 최고! 이렇게 춤춘지면 너무 재밌어. 그런 걸좀 많이 배우고 보고 따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자꾸 영등의 모습이 하는 거야. 일단 나도 머리 위에까지 올라타라고. 어? 많이 몰랐것 같아. 나 <웃음> 나 영둥이로 개명해야 될것 같아. <웃음> 왜, 왜, 왜. 누가 뭐 골랐는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이, <웃음> 네. 잠깐 통화 내내. 아좋습니아 좋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 팀 내에서 귀여움을 원하고 있고 아이 귀여운 담당이고 <웃음> 내가 청순 담당이고 뭐 섹시하다 따로 있어요. 아 진짜요? 왜 그분은 안내꺼셨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한테아죄송 언제세요? 언니가 진짜 최고 동화다닌 것음 <웃음> 오늘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변할 수 있게 잘 데리고 네, 네. 오신것 같아요 <웃음> 노래장님 화영합니다다음으로 <웃음> 이제 나한테 나왔잖아요 준호 오빠 친구 네 조정수 친구 저는 유준호 씨 친구 김봉현이고 동그라미라는 필명으로 SNS에서 안 하고 있어요 글을 썼는데 안 합니다 글 쓰고 있는데 안합니다 <웃음> 예! 준웨이 왕 신곡 의성선 목소리가 좋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똑같이 이 진짜 비슷해요 음... 근데 그나마 뭐 요즘 표현보고 게임만 하신다는 아 무기 강화가 너무 안붙어져 아 <웃음> 어, 혹시 로스트아크인가요? 아, 아 저또 리플 멤버들이랑 분한 번씩 다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네다 네. 네. 술자리 네 맞아요 제 술주정 많이 받아주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정훈이는 술 먹고 전화요 뭐 저라고 가을만 되면 전화 먹자 신혜림도술자 드시고 아 맞아요 이번도술지루해요아 맞아. 너무 많이 배가지 아니 상대적으로 여자 출연자분들을 소개할 때랑 굉장히 태도가 좀 다르시네요? 당연한 거라고 볼수 있죠 <웃음> 저 리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말씀 좀 많이 하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럼 소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친구분들께도 부탁을 하나씩 드렸는데 서로 애정품 하나를 갖고 와달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저희 다음 콘텐츠는 이편에서 계속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애정품 경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점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요요케이 자, 애정품 경매로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뿅! <웃음> 어? 왜안하시죠 왜 자, 이제 안안 이동하시겠습니다. 안 <웃음>